타이밍은 나쁘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감을 잡기 전에 데 상태에서 빨리 견제를 계속,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오, 어. 어, 빨라요. 어 한준이 빨라요. 아. 아. 아 네. 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유경식 두 점. 와. 오. 오. 오. 이번 따내면서 득점. 20대 19. 지금 데 상태는 여기서 이제 딜레마 가올 거예요. 네. 1점을 해야 되는지. 한준이 빼 뺐어요. 아, 그렇죠. 한주니어, 아 나이스, 뺐어요. 퍼스가 어. 이 골밋 성공. 자, 한준혁적으로 공이 연, 연결됩니다. 네. 도전, 척추. 똑같이 김명진 선수도 이제, 이경민 선수처럼 이제 하고 있고요. 김기성. 약간 짧았고요. 아 <웃음> 지금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어요. 그리고 코너에 갇혀있는 김명진입니다. 아, 어. 실책으로 이어졌고요. 이강호. 두점 초중. 자, 지금 이광선수는 아. 한 1점 정도는 한준혁 선수에게 져도 돼요. 아. 네. 한준혁 선수의 수비의 공헌도가 좋았고요. 김병진. 음. 댓글 같은 것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또 소화도 함께 해드릴게요. 왼쪽 45도. 아 한준혁 들어갑니다. 총 주는 게 낫죠. 하나 줬고요. 20대 18입니다. 한준혁, 페이드웨이. 아아 성공! 대상 펌퍼스가 21-18로 대 승리를 가져갑니다.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웃음> 놀러 나가기도 하고. <웃음> 그렇죠. 네. <웃음> 유일하게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네. 요즘에 또 이제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한진혁 선수의 레이어 특전. 터졌는데. <웃음> <웃음> 아, 이 슛이 들어가네요. 미스매치니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네. 동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 그거 그래, 됐어요. 좋아요. 어 수비 성공 저런, 저런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는 한중 선수가 이제 단단한 이 짱돌 같은 선수다 보니까 드리블을 많이 칠수록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드리블로 그냥 볼을 껴안고 그냥 이제 올라가야 돼요 자 리바운드 한중이요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 쪽이 이동윤 선수 쪽이에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박사 웃이안 되고 일단 외곽으로 길게 빼줍니다 안쪽에 아 제치있는 디펜스였어요 그리고 김기성 yeah. 네. 두 점으로 이어집니다 <웃음> 데쌍트 펌퍼스의 공격 oh. 한준이요 yeah. oh. oh. 아, 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웃음> 나왔다 <웃음> 네. 아진짜 진짜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얄미울 것 <웃음> 네. 같아요 네. <웃음> 자 일단 이가호 날려보내고 두 점은 안 들어갑니다 골밑 일단 한점 따라붙는 데쌍트마스터 이번 수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어미스매치예요 지금 자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스텝백입니다 아 깨끗합니다 아 어데뷔골이요데뷔골이요네표정 <웃음> 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템포 올랐어요 템포 올랐어요 <웃음> 자한두이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아요 코너에서 아 김기성 아 네.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보셔야 될게 있는 게 뭐냐면, 네. 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피켓롤을 할때 드리블을 치면서 이제 공간을 오 만드는데, 아. 오! 이런 식으로, 옆, 옆!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 10대6이에요. 한재규. 한준또 공간 길게 빼죠? 어. 안쪽으로 전달, 한재규, 페이드웨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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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잘갔어요 아, 아, 라인을 벗어났네요. 앤블락을 네. 네. 당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올려놨어요. 김기성. 자, 두점 실패. 16대15, 한점 차. 돌파하겠죠. 한주력. 한주력. 한주력 파고듭니다. 네어 아 와. 아아아아아아 득점 성공하고 나서 본인의 가슴 대흉근 자랑 네. 예. <웃음> <웃음> 예. 지금은 뭐 2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뭐 1점이든 2점이든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작전 타이밍 후에, 어, 2점으로 가요! 리바운드! 그냥 올라가도 돼요, 예. 골 아! 아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 번, 민성주! 민성주 밀고 들어갑니다! 골밋! 아 와, 아 성공! 네. 자, 한점 따라붙었습니다. 이강호! 아아 수가 마지막 위닝 샷을 만들어내면서 야예. 이번 스레스3 데상트 스래셔 농구 대란치 우승을 차지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데상트 슬레셔 이번 대회는 이강호 선수의 MVP입니다. 아. 그러네요. 와 대박인데요, 진짜. 와기분에이며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우선은 이강호 선수의 플레이 정말 오늘 예선전부터 정말 네. 외곽씨 좀 무섭게 터졌고요 네, 네. 이런 순간을볼수 있을까 하할 만큼 정말 멋있게 터졌고 또 마지막에 저는 한주혁 선수도 너무 인상깊었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정말 이 공격의 코트를 다 찢어버리는 이런 움직임과 함께 네.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 또 관중을 열광, 열광시키는 이런 네. 모습이 저는 인상깊습니다 헤드셋 끼고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어 저는 이제 이게 또... 이게 현장감도 있고 네. 집중, 이게 헤드셋을 끼고 하니까 더 경기에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더 즐겁게도 경기를 관람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덕분에 좀 다양한 해석, 이 3x3 만의 해설을좀 들으면서 네. 네, 새로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좀 신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데상트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막이 내렸는데 네. 아, 어쨌든 농구는 이제 넣는 선수가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강우 선수가 이제 MVP이긴 하지만. 21등...